되게 특이해! 뼈에 붙어있는 건가? 마블링 진짜 상관아니다 고기 두께봐요 맛이 너무 궁금하다 진짜, 진짜. 아, 반나에 나오는 고기, 고기, 음... 고기 같아 이야 고기가 <목소리> 창대하게 구워지고 있습니다 고기 10kg 먹기입니다 <목소리> 인당이에요? 아, <목소리> 어, 얼마나 오, 얼마나 드시겠어요? 아예 키로 단위로 시키자 우리 거의 다 가볍게 2kg 사장님! 벌써 5분의 1입니다. <웃음> 와 yeah, yeah, yeah, yeah. 한 입에 다 먹어버렸어. 절로 찢기는 거 보였죠? 속도가 못 따라가? 음. 다심씨 yeah. 덕분에 저희가 이길 것긴한데 저요? 예. 오, 케심 뭐 자, 와 들어가네요! <웃음> 세상에 빨리 릴게요